데스모스의 외형적 특징은 몸통에 보이는 해골 문양이 눈에 띄며 일반적인 나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흑인의 일반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컷 데스모스는 아몬드 워터를 사용해 길들이는 것도 가능한 반면 호전적인 암컷의 경우 스컷과 비교해 몇 배나 더 크며 사성물질을 뱉어내기에 인간에게는 위협적이라 식별됩니다. 데스모스의 서식지는 여러 레벨에서 확인되었는데 그중 레벨 5에서 커다란 하이브가 발견되었고 왕과 여왕으로 보이는 개체를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주요 서식지로 관주되는 하이브에 진입하게 된다면 데스모스들은 공격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인데 스마일와 마찬가지로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주변에서 날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방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나 보스젤로 알려진 앙컷 데스모스의 분비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모스젤리 안에 있는 앙컷의 페르몬이 착각을 불러일으켜 공급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스젤리는 중독성이 높고 바다 섭취시 웨어모스로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웨어모스로 변한 방문자들은 데스모스의 생물학적인 내용을 공유합니다. 수컷 데스모스를 발견했다면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워? 그럼 전 여기까지